<웃음> 음 오, 주황색의 비율이 너무 많은데? 오, 색깔 너무 예뻐 음? 완벽해 지금 반죽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누나 저기 나갔다가 올게 사가지고 두고 가는 거 아니야 딴한테 세지 말고 빨랑 갔다 빨랑 갔다가 바로 올게 이쁘다 <웃음> <웃음> 언니 이거 내일 또치 줄거 가져왔거든? 응. 봐봐 실 공주들 건 예쁘지. 오, 이래서 딸내미 키워야 한다봐 <웃음> 아들내미 좋긴 한데 여기도 꾸미는 맛은 또 딸이라고 들었어. <웃음> 아 예쁘다.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? 오, 오, 이거 너무 예쁘다. 굴비 세트? 명절에 추석에 원래 굴비 먹나요? 그렇지 않아? 그뭐 굴비 같은 거 주시는. 이거 뭐야? 삐삐이랑 바스락 있나? 그럴까? 오, 근데 그래 뭐야? 그 영양제. 어,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, 그 부모님께. 응. 음, 그 아주 섬세한 선물이네. 근데 이게 그, 너무 예쁘다. 이거 그 재롱이 여보세요? 입어도 예쁘겠다. 입혀볼까? 응. 어머 어머 어머! 어머 재롱아! 어머 공중, 재롱아! 공중, 재롱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? 재롱 아니 그냥 치마 입혀야겠다 우리도. 아니 재롱이 <웃음> 됐어. 너무 곱다 여기 이런거 이런 뭐 이게 쪽지 이런거 어, 하나 쁘했다아 <웃음> 너무 예쁜데 뒤태 뒷태 봤어? 뒤태가 미쳤어 공주공주 <웃음> 우리 애기 진짜 약간 패셔니스타인데 지금 소화 못하는게 없는데? 어? 지금 <웃음> 재롱이 치마도 안 입혀봤는데 치마를 어떻게 이렇게 잘 소화해? 음? 응? 어? 치마가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려. 어, 귀여워, 뒷모습 봐. 어, 그니까. 안 되겠다. 뭐가 안 돼, 또. <웃음> 우리 도 치마 사 입히자. 아니, 너무 예쁜데? 우리 애기 왕자인데. <웃음> 내가 그게 약간 허용이 안 돼. 우리 왕자한테 치마를 입힌다는 게. 아니, 근데 우리, 우리 왕자가 이거를 또 치마를 또, 이게 또, 감각 있게 소화를 하네. 그 웨딩 사진 찍는 것처럼. 응, 응, 응. 그거 지금 스튜디오 지금 웨딩 촬영 왔는데 그 신부 혼자 단독샷 찍는 것 같아 <웃음> 그래서 응. 옆에 지금 드레스를 이렇게 응. <웃음> 어 약간 지금 발광하고 있는데? 기다리가 <웃음> 할수록 귀엽지? 손좀 쳐봐봐 어머머머머 <웃음> <응>. 빛나고 있어 <웃음> 유리알 같아 우리 애기 제로의 귀 어디였어? 간식? <웃음> 간식 줘야겠다. 그치? 간식 어. 줘야겠다. 제로 간식 먹으러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, 가 어? 어, 닦아야겠다. 찌로리. <웃음> 이렇게 다 동그랗게 할까? 아니야 그건 진짜. <웃음> 왜 이렇게 하면 안 돼? 동그랗게? 그건 조금 아, 아닌 소, 것 소, 같아. 손편 모양. 아 근데 우리가 먹으면 되니까 일단 동그란 것도 만들어보고. <웃음> 귀여운데? 야그야 그, 눈알 같지 않아? <웃음> 좀 미쳤는데. <무서운데>? 이런 <웃음> 식으로 만들어갈 거야. 요것이 나의 콘셉. 색깔 반죽하는 거 고생을 했는데. 땐 요거 하나. 첫 번째에. 응재이도 음. 그냥 이런 건 구리냐? 어 구리진 않은데 지금 형태는 좀 구리인데 그냥 해도 될 듯? 구리인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놀랐어! 뭘 주는 게 아니야! 아 <웃음> 어, 정말 무서운 강아지 어, 아주 그냥 순발력이 무서운네 뭐 먹었어? 어? 얘기했나왜 <웃음> 저렇게 그렇게 하면은 짠 나가 일을 할수 없는데 큰나 혼자 이거 50개 못 만드는데 <웃음> 근데 잔다 그래 그럼 나 혼자 만들어봐야겠다 재롱이 아직 밥시가 아닌데 밥 먼저 줄까? 산. 산. 어, 진짜, 천방지축이다, 천방지축. 거긴 또왜 들어갔어? 귀여워. 어? 이제 들어가야 할 곳, 말아야 할 곳에 대한 공간이 전혀 없어. <웃음> 진짜, 정말, 아고 거기 왜들어 나와, 들어갔어? 나와, <웃음> 나와. 나와, 일로 와. 큰아, 이제 어차피 곧 이사 갈 거여서, 오케이, 해줄게. <웃음> 일로 와. 나와, 선. 거기 언제까지나 있나 보자. 네. 몰라 들었으나봐 두둥 아! 야 아, 내가 아, 주황색 색깔 잘 뽑았네 완전 감색깔로 음, 제대로 뽑아냈네 음, 뽑아내지 마 아, <웃음> 어, 너무 예쁘다 이거 이제 근데 근데 지금 집게로 집어내면 짜고 내것 같지 쟤를 한번 집어봐 아쟤 저기 어 이거 재료니까 아닌데 재료니까 <웃음> 아니야. 그런거 아야 뭐든 가져오면 다재료인건줄 알아 <웃음> 최선을나 이제 빨리 할게 조금만 참아 <웃음> 참으래 어째서 나가, 제가. 나가 이제, 거늘 제가,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제늘가그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오늘, 아, 빨간색이 찌는 게 잘못됐는지 색이 하나도 안 나왔어. 다 주황색처럼 나왔어. 그러게, 요거, 이런 거 빨간색, 이런 거. 이런 거 완전 예쁜 다, 다. 원래 이런 빨간색이 되게 많은데 속상하네. 제일 고생했어요. 재롱이 오늘 고생 많았어. 잘 가. 빠빠이. 빠 빠빠이. 빠빠이. 재롱아 내일 엄마 집에서 봐빠 빠이 응? <웃음>